<웃음> 오늘도 파비가다가이렇차 <웃음> 않은 미에, 세키로 플레이, 어, 저쪽에, 누구시더라, 어, 코코볼이 어, 있군요. 어. 아, 하지만 나에겐, 얼룩진 자줏빛 표주박이 이제 생겼죠? 좋습니다. 이거 쓰고, 이렇게 해서, 색종이 있거든요. 색종이로 한번 쉽게 잡아 봅시다, 저거. 하고 무파를 불사백이로, 오이 불사백이. 하고 요거 미리 먹고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어.. 막았구만 그래? 어디서 튀어나오나? 저쪽으로 가는 반. 오호 안되지? 하하하하하하하 <웃음> 어 쪽으로 갈려나 어디로 나올려나? 어 쪽으로 가네요. 오우 맞을 뻔했어. 다시 저 쪽으로 가겠죠? <웃음> 어, 여기가 아니야! 아이고! 오 조심해! 어 맞았어. 어 살려 주세요. <웃음> 하나 더 쓰자. 저쪽 아, <웃음> 아우 요걸 맞네. 어, 아유, 저 점프하면 안 되나 보다. 죽거 그냥 아유, 저막타 저거. 무씨기고 오우 색종이 되니까 편하네 표준박이랑오 뭔가 얻었다 울보의 반지 가는 손가락에 어울리는 낡은 반지 반지 뒤에는 물총새라고 새겨져 있다 아 손가락 필이 강화 도구군요 울음 소리는 구슬프고 아름답다. 불타는 원망을 잠시간 잊을 정도로. 아 이거 설마 지금 필요한 거 아닌 거 아니야? <웃음> 이거 검색해봐야겠다. 어, 이거 또 다른 칠면무사. 아 수족을 안 주고 저걸 주네. 에이. 그래도 뭐내생각하기로 이제 수생의 인이 아마 저거 쓰면은 뭐 뭔가 이벤트가 있나 싶나 그렇게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 어차피 수생의 일은 깼기 때문에 하, 여기까지만 해보죠 어, 녹화 여기서 잠깐 끝 길을 알아와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길이 막혔거든요? 아무튼